여러분 오늘 낮에 방송했는데 연비 냄새가 제일 심하게 나왔어요. 아니야. 머리에서 머리 두피 검사했는데 연비 아니야. 머리 냄새가 제일 심하게 나왔어요. 짜증나게 하네. 탑 원. 아니었어요, 여러분. 스티키밤 넘 스티키밤 넘버 원 냄새. 아아아이 개같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를 덜 말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뒷머리만 그랬어요 앞머리는 안 났다고 그럼 뭐해 뒷머리에서 냄새나는지 <웃음> 아니야 어? 한머리 두냄새 아니야 지금 <웃음> 덜 말려서 그래 한머리 두냄새 스냥 S 누르시면 돼요 이리고딱 해서 이렇게 응. 그러고턱 나왔으니까 턱까지 치시고 가시죠 아, 네. 네. 3분 옆으로? 아니요 3분 아직 재지 않을 거예요 젠말 놀이 를 해야 돼요 이거 한 채. 로 죄송한데 혹시 벽에다가 페인트 바르시듯이 바르고 계신다고. 혹시 <웃음> 그 아니 삽포질하는 도장...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아니 뭔가 도장... <웃음> 착착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왜 기분이 나쁘지? <웃음> 아니 네 얼굴이 심했잖아요 지금. <웃음> 아니 피부 좋아요. 페인트지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가. 오늘 어. 옷부터 갈아입고 그래요. 자 이걸로 아까 벗는 법 연비가 알려줬거든요? 어그 말이 <웃음> 이렇게 했는데 바지 <이렇게? 웃음> 없어 막 갑자기 <웃음> <웃음> <웃음> 짜잔 마술 정지먹긴마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집에 가시잖아요? 누나나 동생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난 알지 길이 있어요 길이 <웃음> 어. 여기서부터 양말 벗고 요렇게 벗고 요렇게 <웃음> <웃음> 벗고 아 나는 <웃음> 누나가 누나가 둘이었어서 이게 하나 하나 이렇게 아, 허물 생기면서 아, 가면서 가면서 어. 요렇게 하면 다 되고 어떻게 요렇게. <웃음> 요렇게 몸짓 <웃음> 표현 좀 작게 해. 아 진짜. 아 이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돼. 하나씩 한 발씩 한 발씩. 어고양 없어 그냥. <웃음> 저... 원래 이 몸짓을 잘해야 돼. 저탄게유교가 <웃음> 아. 아 여러분 얘도 노출을 하려면 할수 있어요. 아. 여러분 할수 있는데 할안 하는 있고, 거야 너네들은 몰라 아무것도 노출을 해도 어, 별로 달라지는 건 없긴 해 <웃음> 어? 이들이 박고영을 아냐고 저기요! 어, 근데,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웃음> 보셨냐고요 아니 뭐 이게 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안 봐도 아는 그런 부분도 어마마한 부분도 아나 미안해 방광 대표 방광 풀게이머 <웃음> 네. <웃음> 제 방수 <웃음> 방송하다가 쪼르르르르 소리 들리면 이거 이거 그대로 끝나는 거야? 이대로? <웃음> 아형 소리 200으로 켜놓을게요 아야 지금 이기면 상남자 지면 싼 남자 되는 거야 아나 진짜 안가 나 진짜, 진짜 못간다 이건 이거는 안되면 되는... 어, 지면 싼 남자야 이거 라미야 음. 너도 흥미로워 할줄 알아야 돼 이제 <웃음> 우나 쇼기 견할 거야 그렇게? 싫어 아니요? 라미야. 지켜봐 라미야. 아 누가... 누가... 누가 안 야, 안 이제 상남자고 누가 상남자인지. 야, 이제 저걸 들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너도 안 싸냐고. 야, 연비가 연비가 프로지 지금. <웃음> 근데 캐빈 님. 무승볼 씨? 시 어. 이제 동시에 이렇게 갔을 씨. 약간 무슨 또 <웃음> 야! 아주, 아주, 아주,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천 명이 보고 있어. <웃음> 이걸 뭐라고 천 오백 명이 보고 있다. 관광 배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럼. 어? 어? 왜 어? 돌고래 이거 빨리 아쿠아리이 넣어야 돼요. <웃음> <웃음> 어 됐다. 지금 들었어. 어어 <웃음> 됐다. 어어어 <웃음> 어, 어. 어. 빨리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점프! <웃음> 오른쪽.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됐 들어 가어 들어 들어 들어 들 들어 가어 들어 들어 들어 들안 들어 들어 들데어 들어 네어 들어 들어 들어 정신 정신 좀 사나운데? 오오오 안돼 오오오다다오다다오다다오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그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돈의 빠를 걸어야 되느냐 약간 고런 거에 대한 지금 물음이 남아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멤버들을 다 데리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응, 그런 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여장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웃음> 근데 뭐 사회적 지위 없나?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웃음> 어? 학교가서 느가 그 아버지 뭐하시노? 했는데 여장이요 <웃음> 이럴 순 없잖아요 어, 근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어? 근데 유재석씨도 했던 게 여장인데 이거를 굳이 아, 지휘를 따져야 돼아 그건 또 그러네 아 이제 나는 그런 거야 나는 이제 개그맨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그럼요 아니, 모델이시죠? <웃음> 모델이요? 모델이 <웃음> 그... 광대 누가 거지 무엇이 나광대여유 광대심도 마 누가보진 광대 처수님 먹이 살리는데 너는 마 공부 이따위 해도 되겠나 쥐도 광대할 겁니다 광대심 도 대도키드에다가 아까 뭐 나왔지 방금 순간 워든 야 <웃음> 워든 씨 근데 라미야! 네? 궁금한게... 네! 예를 들어서 뭐연두야 그래서 피부를 내가 새파랗게 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워든도 뭐 만만치 않잖아, 막다 칠해야 되잖아, 얼굴! 그쵸! 근데 그런 도구도 있어, 혹시? 바디페인팅 있어요! 다 있네? <웃음> 없으면 안 돼? <웃음> 회피 실패 그니까 뭐야? 아 그러면 막 색깔별로 다 있어 색을 막 조합해서 무슨 색깔이든 낼수 있어 너가? 네. <웃음> 아니라고 하라고! 눈치가 없어 이씨. 오는 <웃음> 웃음이 나오지? 지일 아니야? <웃음> 웃음이 나와. 아니 형형색색으로 다 준비돼 있네. 아, 웃음이 나와 그냥. <웃음> 어? 아니 테로 하나씩 막히는 게 개웃기네. <웃음> 막 다른 길 거의 다 왔어 지금 나. <웃음> 개인적으로 원주를 좋아하는 뭐, 어, 아, 뭐 원주 걸레분장하라고요? 어, 좋다. 원주 코스프레 좋죠. 이런 건 어때요? 그런데 아. 괜찮은데. <웃음> 아, 근데 진짜 케빈이 그렇게 해서 원주 코스프레 하고 네. 밥 먹고 오기. 그리고 컨텐츠 아니요. 야 진짜 웜즈 코스프레하고 밥 먹고 오기 하면 천만원 건다 아! 아니 뻔했어. 등산! 등산! 등산! <웃음> 등산. 야, 한적할 때 등산 웜즈 코스프레하고 등산하야 웜즈 코스프레하다가 등산하다가 넘어지면 그대로 죽어 사람 <웃음> 아니 왜요? 아니, 코스프레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면 되지 아저씨 아! 아저씨 내려봐 야! 아나 며칠 전에 사고 나서 지금 어? 뭐, 안 그래도 아픈데야너잘 됐다 너 아주 야. 그냥 너 보험 아, 어디야? 뭐? 보험 어디야 보험 현대상야나 삼성이야 임마 <웃음> 그게 뭐가 중에 아저씨가 와서 지금 박았는데 삼성이 그냥 이겨 저리가 <웃음> 삼성이 그냥 백대형인데 <웃음> 그게 무슨 상야 어디가 야 삼성이 짱이가 삼성이 짱이거든 <웃음> 야 아, 그 주식 망한대 거기 주식 얘기하지 마라 <웃음> 오지마, 오지마 여기 오지마, 여기 오지마, 여기 오지마, 여기, 오지 여기, 오지 여기 오면 안돼 돌려 돌려 돌려 어 돌려 라미야 날 태워 야 아, 아, 아. <웃음> 아니 아첫 아하 산체스 뭐야 저 무면합니다 가 무면합니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헬프 헬프 왜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나콤콤콤콤 곰! 쟤 갑자기 점프 뛰어서! <웃음> 야 라미 운전하는 <웃음> 거 탔다가 나 방금! 야! 나 머리가 눈에 박혔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라? 어라? 어라? 쟤 어디 갔냐? <웃음> 어라? 여기 어디지? <웃음> 여기가 어둠해요! 야그 이제 곧섬 뒤쪽에서 폭발음 들릴 거야 얘들아! <웃음> <웃음> 아나 아. <웃음> 아, 근데 그림을 못, 고르, 못 고르겠어! 배경 지금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케빈님 직접 그리는 거 어떨까요? 언제 그려?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이 그럼 거. 제가 예전에 준거 하세요. <웃음> 너 예전에 드린 게 어디 있어? <웃음> 다시 드릴게요. 와 준어 줬는데 까먹었음. 근데 람이야 줄 필요 없어. 어차피 안할 거라서. 안쓸 거라서. <웃음> 어... 아 보기라도 하자. 그렇게 보지도 않고 마음을 <웃음> 접어버린 거고 잡으세요. 아... 아니면 잡으세요. 자 뱀바가 으세요 미안한데. <웃음> 어... 미안한데. 잡으세요. 자 미안한데. 자 준네 성이 없어 보여 미안한데. 아니면 템을 켜시는 게, 맞아서... 게 어때요? 자랑이다. 근데 저걸로 할까. 와왜내 전... <웃음> 것도 같이 띄워줘. 나 개잘 그렸다고. <웃음> 너는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서. 나... <웃음> 당신들은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손세나 개잘 그렸다고, 진짜 리얼. <웃음> 됐다. 패브릭인데 패브릭으로 내가 안해놨기 때문에 다시 패브릭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네 I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예? Yeah? I'm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으아아아 패브 0.14.8 아 미친 방송이다 0.14.8. 와 미친 방송이야. 이 0.14.8이 뭔데 십 턱이다. Favorite, f a r i l 0.14.8로 봐고 f a 한명한 아, 명만 이한 명. f a v o 0.14.8 하고. 0.14.8. 1.16.5요? Yes, y yes.